자 그럼 조합을 해서 하는게 네. 이제 메가 트렌드다 보니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상품이나 뭐 보험사가 있다면 음, 리모델링 하는 시기에 잘 비교를 해서 추천드리는 게 가장 좋은 상품이고요 음. 요즘 트렌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심부전, 부정맥, 빈맥 진단금이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심장질환 진단비 그렇죠 회사마다 약간 이름이 다르거든요 어, 이름이 어, 틀려요 어떤 데는 뭐 심혈관 진단비 네. 네 어떤 데는 뭐 심장 진단비 아니면 뭐 특정 뭐 이렇게 네, 들어가서 네, 또 네네. 얘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담보는 다 틀리지만 내용상 심부전, 부정맥, 빈맥 다 보장되는 게 요즘 에 트렌드기 이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가족력도 문제지만요 암치료를 받다 보면은 항암치료를 받다 보면 심장 무리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부작용이죠 어떻게 네네. 보면은 만진단비만 가져가는게 아니라 음. 암에 의해서 파생되는 질병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심부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담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나온 것 중에 보장범위가 더 넓어지고 네. 보장담보가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셔라 네. 네. 근데 이거 다른 전문가님들 또 관점에서는 허혈성 대비해서 보험료가 한 다섯 배 정도 비싸. 아직 뭐 시기상조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면은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아 지금보다? 그렇죠. 어. 왜냐하면 처음 이제 상품을 출시할 때는 손해를 측정을 합니다. 처음이거든요. 얼마만큼 청구를 할지는 몰라요 음. 근데 갑자기 청구가 늘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담보를 빼거나 보험료를 높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가입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음. 어, 전... 어, 나중... 음. 나중에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음. 아무래도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 혈관이 얼마나 깨끗해요 음. 근데 어떡하죠? 점점점점 점점 성장하다 보면 은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은 가능한 한 길게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린이 보험을 한번 가볼게요. 네. M사에서 쌍둥이 전용 보험을 만들었어요. 쌍둥이 전용 보험. 어, 아, 쌍둥이들?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네. <웃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쌍둥이들은 가입도 어렵고 태아 특약 이런 특약이 네. 안들어가져요 기적적으로 들어가요 쌍둥이 전용보험이니까 네. 1년 만에 판매 중지됐어요 쌍둥이들 가입하고 보상 청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처럼 분명히 초창기 손해율 측정과 실제 손해율은 갭이 분명히 있어요 음흠. 근데 손해율이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지는 않아니보가 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100원, 2 0 0원으로더 비싸질 확률은 분명히 높습니다. 보장 음. 범위적인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 네, 네. 이건 전문가님의 개인 의견이시긴 어, 하세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웃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소비자분들 중에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신 소비자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조언?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발 겁내지 마세요. 음. 제가 주기적으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음. 겁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 건강검진 받듯이 음. 꼭 해주시는 게 당비된 보험료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맞아. 보험도 재테크의 한 방법인데 주식하시는 분들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떤지 지금 최근의 뉴스 어떤지 이런 거 찾아보는데 네. 보험 가입하실 때는 그 회사의 재정권자성이 어떤지 지금 여력이 어떤지 뭐 내지는 뭘 보장하는지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공부 안 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너무 많았어. 지금은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니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재테크 수단과 투자다. 미래에 대한 나의 위험을 커버하는 어떤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전문가님들이랑 같이 고민하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 좋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 앞으로 소비자님한테 직접적인 도움되는 정보들 네. 준비해서 전달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